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 요정 MC 레이라니다 모험가님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이 다 가고 새로운 달이 여름 무더위와 함께 성큼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6월 1주차 이벤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고대인의 보물 획득 이벤트 기간은 6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주어진 여러 임무를 매일 완료하시면 보상으로 고대인의 보물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획득하신 이 보상은 이벤트 화면에서 물품 교환 버튼을 눌러 원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후벌추천서 고대석판, 심연유물상자, 연금석 성장지원상자, 그리고 황금조각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험에 도움되는 물품 모두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이벤트. 기간은 6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화면에서 준비된 임무를 완료하시면 밧줄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게임 입장 버튼을 눌러 밧줄 선택권을 획득해 사다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게임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모험가님을 위해 다양한 보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네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신나는 흑정령 레이스! 기간은 6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6일 월요일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6월 3일 금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단 4일 동안 진행되는 신나는 흑정령 레이스! 이벤트 진행 시간에 우편함에서 흑정령 레이스 입장권 받을 수 있고요. 미니백 우측 아이콘을 통해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이스는 5명의 참가자가 모이면 이벤트가 시작되며 혹시나 사용하지 못한 흑정령 레이스 입장권은 6월 2주차 점검 이후 돌파 복급권 500개로 교환됩니다. 모가님 다가오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신나는 흑정령 레이스! 어때요? 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이벤트 주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6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로그인만 해도 준비된 보상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이 이벤트 총 7일로 구성된 출석부고요. 흑정령의 모험에 도움되는 주사위와 또 행운의 밧줄을 잡아라 이벤트에 도움되는 밧줄 선택권 그리고 블랙펄까지 짧지만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주간 출석부 모두 챙겨주세요. 네 다음 이벤트입니다. 어, 다섯 번째 이벤트, 특별 접속 유지 임무 이벤트. 기간은 6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접속 유지 30분부터 180분까지 모험에 도움되는 보상이 촘촘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일 반려동물 영양식과 마력의 정수, 토템 상자, 빛의 성수, 혼돈의 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료한 총 임무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까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혼돈의 결정 1,000개씩이고요. 해당 특별 접속 유지 임무를 50회까지 완료해 를 주시면 혼돈의 결정을 총 6,000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전투력을 올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 특별 접속 유지 임무 이벤트입니다. 네, 이마트 24 제휴 기념 주화 교환소 이벤트입니다. 검은상 모바일 관련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쿠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마트 24 제휴 기념 주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 획득하신 주화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많은 보상이 여기 이렇게 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제휴 기념 엔트복 사막 위장복 이름 그대로 엔트복 또 클래스 선택 상자와 사막 위장복 클래스 선택 상자 중한 가지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고요 또이 검은 사막 이마트 24 제휴상자 두 가지 1번, 2번이 있죠. 소망상자, 소망의 상자, 소망 상자와 또 광원석 상자, 돌파 보급권 등각 상자에 따라 준비된 다양한 보상 한 가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1번 상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망의 상자는 태고 장신구 상자, 사원의 조각, 아크라메의원등 획득이 가능하고요. 또 화면에서 보시면 두근두근 제휴 기념 상자는 두근두근 상자를 무려 50개나 얻을 수 있는 보상인데요.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와 고대 미감정 문양각인서 태고 등급 장비 등 다양한 보상 획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보상도 충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정말 푸짐한 보상으로 잔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1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또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요. 모두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